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장미 성분 이야기 편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소이 로즈팩을 써보면서 장미가 정말 이것저것 우리 화장품이라던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해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대충은 아는데 그래서 장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미 추출물이라던가 뭐장꽃잎수 뭐 장미오일이라던걸 통 털어서 그냥 장미 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부터 그래서 장미 성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장미라고 하면 은 굉장히 옛날부터 피부 미용에 써온 성분이자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장미를 왜 보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뭐잘산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여자들은 다 욕조에 장미꽃잎을 이렇게 촤 이렇게 퍼뜨리고 이제 거기에서 막 관심욕이라든가 뭐 음식욕 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안티에이징과 노화에 굉장히 포커싱인재재였였요요러러다요즘즘 점점 점더학학술술전하고이러면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알아보니까 장미꽃잎에는 비타민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장미꽃 입수라던가 그런 걸 사용했을 때 모공수축 같은 것도 일어난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장미의 효능의 첫 번째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소이 같은 경우는 비타민C 제품에 들어가 있는 꽃잎을 사용하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된 건조된 것도 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안색을 굉장히 환하게 해준다던가 안색을 개선시켜준다던가 기미와 잡티 같은 거를 멜라닌 세포를 억제를 해서 그거를 더 이상 진해지지 않게끔 하기도 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더불어 비타민C와 앞으로 더 설명할 비타민E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항염 작용도 하고 안티리징도 하고 그러한 부수적인 기능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장미꽃잎에 레몬의 20배에 함유제 상당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E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E라고 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며 그리고 피부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피부를 보습하고 건강하게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또한 영양 공급도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E 오일을 따로 바르시는 분도 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바르시면 피부를 더 매끄럽게 하면서 장미꽃잎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부수적으로더 영양 공급도 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했던 노화, 안테이징과 관련이 있는 성분인데요. 노화를 방지해주고 미세주름이라던가 이런 살짝이 이렇게 파인 주름 같은 거를 개선시켜주고 일부 콜라겐을 생성시켜줘서 이렇게 탱탱하게 좀 파인 부분 있으면 이렇게 차오르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피부 탄력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A가 들어가 있고 E가 들어가 있고 C가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는 장미꽃 잎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른 효능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두 가지는 장미꽃 잎이라던가 오일이라던가 기타 그런 추출물이라던가 그런 성분에 한해서 발견된 특징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스트리젠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공 같은 게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잠깐 써서 이렇게 수축이 빡 되고 쉽게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사용했었을 때 모공이 수축되면서 그와 더불어 피부가 약간 더 탱탱해지고, 이렇게 쫀득해지고, 약간 그런 효능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미에는 아스트리젠트, 모공 수축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한 가지는 아스트리젠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진정작용이 있어요. 진정작용.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져거나, 아니면 시술 후에 민감해지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무난하게 되게 쓸수 있는 그러한 성분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꽃 뭐 라인이라던가 장미꽃 제품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건성, 지성부터 시작해서 민감성까지 굉장히 폭넓게 피부에 적용돼서 쓸수 있는 성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어 여기까지가 사실 장미에 대한 효능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제품을 검색해 봤는데, 올리브영에서 나온 아이소이, 처음에 언급했었죠. 이 아이소이에서만 약간 이 로즈 제품군을 확실하게 이렇게 쫙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소이 같은 거 보셨으면 네 보셨을 거예요 광고 같은데 불가리안 로즈를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혹시 다마스크 로즈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두 개가 지역인 줄 알았어요 불가리안 뱅의 치약인데 알고 보니까 이 다마스크 장미는 장미의 종류를 일컫나봐요 그래서 장미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좀 어... 그 등급이 있으면 종 등급에 속하는 그러한 장미예요. 그래서 불가리안 다마스크 장미라는 것도 존재가 한다는 거죠. 불가리안은 지약이고 다마스크는 종을 일컫는 거니까. 그래서 이한 장미 같은 경우는 보통 불가리안에서 5월, 6월 쯤에 향도 굉장히 좋고 신선하고 하기 때문에 그 즈음에 다 수확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하면서 오일도 만들고 뭐 펀닉스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되게 추출을 하다 보면 해서 어 증류되어서 나오는데 그중에 오일로 휘발성 있는 걸 이렇게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오일이 장미를 3천송이를 해야지 그 오일이 1g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 귀한 재료면서 비싼 재료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보실 때, 어, 나는 이 장미에 대해 이런 성분을 알고 이런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 그냥 뭐라 그럴까 퍼퓸에 들어가는 그런 장미향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화학적인 장미향이 첨가되어 있다던가 그런 거는. 되게 배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전성분을 봤었을 때 확실하게 이 모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어, 아이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중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장미, 특히나 이 모즈군에 대해서 안테이징부터 시작해서 잡티와나 등등의 라인이 굉장히 잘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저도 한번 팩도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또한 아이소이 같은 경우는 불가리안 노즈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시찰도 가서 그 과정도 보고 어떻게 뭐 되는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미, 대해서 예고해드린대로 성분 이야기 편을 찍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 피부의 핵심적인 기능만 모아놓은 그런 성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 좋음을 알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쓴 성분이자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구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